뭐가 이거? 2 7 0만이라고 하이 그거 반갑습니다 자 이번 페스타 대은요 바로 바로 전체 기를좀 많이 써서 어둠을 빨리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가보도록 하고 그래서 바로 올 마신족 댁입니다. 찐 마신덱이랄까? 그래서 마신 핸드릭슨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마가전세기들이 쫙쫙 던지잖아. 전세기들이 쫙쫙 던지기 때문에 이마크두 장만 해도 이마크두 장에다가 선를신배어내기 하면 어떻게 되노? 어둠이 아홉 개. 첫 턴에 어둠이 아홉 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한테 기본능력치 공방생이 45%가 증가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한테 맞으면 맞으면 할걸 방어랑 생명력또 올라갔으니까 공격력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또 맞으면 또 섬멸이 있기 때문에 또 맞으면 또더 좋아지고 막 버프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일마가 디버프를 또 많이 걸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처젤 때문에 기본 능력치 또 24퍼까지 어둠 다 합하고 이러면 기본 능력치가 74퍼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괜찮지? 오케이 자결투 들어갑니다 오, 또 연반 되이네또 시작부터 내가 덱 얘기하면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또 어딜 쟤들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지? 그래도 일단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기 3장. 일단 출발. 그오! 두두둑두스 두스. 바바바박! 어, 진짜 너무, 너무 약한가? 자, 일단. 쳤다네. 심지어 하나 뭐 인내 떴나? 야, 이거 인내 떴나? 어둠이 하나 안 들어갔네요. 요거는 지금 특수상황, 특수상황. 음지님이 지금 생방 보면서 아, 그러면 인내 되고 그래가지고 인내 떠봐야지.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피사기를 만들었다. 이말 아니야. 어둠이 많아가지고 니 죽을걸? 가볼까?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많이 있어? 바보바보! 찾아야1 4만7천0 0 자, 어둠 하나 더 들어갔다. 들어간다지 296,000. 한번더 간다. 이번에 잠식됐구나. 너 죽는다. 50만. 내가 너무 세게 쳤나? 아, 정말 성물 있구나. 좀 살려줘, 봐봐. 아이씨, 방학관림 깎고 확실히 치려고 그러네. 제발. <웃음> 어둠이 좀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겁나 약하네 이씨 들어갈게 우리 길드원아 들어간다 형좀 많이 아플텐데 괜찮겠니? 간다 <목소리> <웃음> 샷건 치다가 살림 다 풍경했다고 해서 <웃음> 자, 들어갈게요 이번하운드 빠키나 <목소리> 뭐가 이거? 270만이라고? 어? 270만? 저격 치마! 자, 계속해서 또 다음 결투 들어갑니다. 아, 오, 이번에는 마왕, 마왕, 마신왕 아들이 둘다 나온 그런 덱이 되겠고, 페이엔, 어, 속타이 들어있고. 자, 마신 핸드리슨이 두장 던져서, 그럼 어둠 총 여섯 개, 아, 잠깐만. 마신 핸드리슨 아 하나만 하면 되겠다. 때마침 두 장이 떠서, 요렇게 하면 어둠 총 아홉 개입니다. 어둠 아홉 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볼수 있었어요. 신 배연의 개체, 어둠 여섯 개, 어둠 아홉 개. 자, 어둠 아 9개. 우리 기분 일치가 45% 증가합니다. 공방생이. 시보세요 아, 이제 회불 걸어놓고 때리는 게 진짜 기분 좀 그래. 정말. 정말 저 회불은 진짜 아무리 그래도 참뼈 아파. 앙앙 앙. 어, 우리 근타로 들어있었는데도 회불, 회불 때문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맷집이라는 거 그래도 와 <웃음> 어, 이제 어둠이 많이 걸려있는 관계로 누군가를 이제 죽일게요 어, 자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둠 풀스택이에요 10스택 쌓였고 와라라락 믹서기로 셜이 리아버린 45만 트집부고요 레이저검쪽쪽쪽쪽쪽쭉 네, 28만 트집부고요 예 아니 개 돌아보기 시작하죠 자 근데 집어봐 15세요. 야, 맷집 좋다. 진짜 우세속에, 우세속에 지금 맞았는데도 몇집좋고요 상대 디버프 많아가지고 우리 처제일 또 기본 능력치까지 더 증가했을 거고. 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빡! 어? 아직, 아직, 아직 악하네? 아, 증폭이 아직 제대로. 예, 이걸로 갈아버려야 되겠다. 믹서기로. 여기서 갈아프고 아하 층폭이 아직 준비가 좀덜 됐네 어, 버프 세개 했던 것 같은데 인마 개금이 그마 그러니까 개금이 자꾸 우리 편 버프까지 야금야금 갈가 무사 가지고 그참 아쉽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참아쉬아 쭉쭉쭉쭉쭉 12만 쭉쭉쭉쭉쭉 11만 르루루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올 맛인데 자 요것도 이제 공불 쪽이거든요. 무한공불댁이네또아 이거 무한공불댁 무섭거든. 자 이렇게 한번 바로 갈아볼게요. 바로 갈리는지 쭉쭉쭉쭉 햇피또 먹었네. 또씨 아까처럼 그렇게 했네. 자 이거는 또 알고 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아 요런 댁한테 솔직히 햇빛만 먹었으면 바로 죽일 수 있거든. 근데 햇빛까지 먹어가지고. 자 공불 당했고요 어 잠깐 공불일 때 의외로 일마가 또좀 괜찮네 핸드릭슨이 합치지 말고 그냥 던져가지고 어둠을 어둠풀로 만들어 보자 어 일단 자 어둠풀로 자 지금 세장 쓰셔가지고 우리 피사기 계획도 증가가 안돼서 제가 필사기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못했습니다. 핸드릭스나, 니네 힘을 한번 보여드려. 자, 좀 세게 들어간 거 이제 도트 딜좀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세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 공부를 한번 또뼈 아프게 들어올 거. 와, 가시어요 이것이 누구다? 머신 핸드릭슨. 핸드릭슨 오늘 한건했다 자, 우리 핸드릭스 하하. 야, 공부를 당할 때 핸드릭슨이 이게 또 지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네. 막 디버프기라고요. 그래가 어? 아, 야, 야, 야, 야, 야, 쇼크 지기 봐봐, 임마! 삼성으로 치도 못 지길걸? 우리 왜냐면 어둠 많이 쌓아가지고, 와! 나가셨네. 어? 저격 실패해봤나? 아, 아이고 이거 또 아까 그분이네 아까 그분이네 아까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아까 드로를 한는 데는 확실히 적용이 되했겠는데 그분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곤란한데 나는 비싸게 한 번에 못 만들고 상대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럼 요걸 써놓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쓰면 선멸이 날뛰니까 저거는 한대 맞아 줄게요 저거를 차라리 한대 맞아 주는 게 낫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거 별로 안 세거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이렇게 근데, 맞아, 주보겠습니다. 안쓸 수도 있어요. 써봤자, 저거. 버프, 디버프, 자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거는 맞을만 할것 같습니다. 어, 오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디버프가, 어, 오케이. 어, 디버프 걸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을만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 또 해피요? 근데 필살기가 있으니까. 필살기 있으니까. 촤업! 쭈쭈쭈쭈쭈쭈 스공 1 7만 헤어 바크라 어안 죽었나 와 탄탄한데 이게 안 죽어 믹스기를 해봤어야 되나 아이고 흡혈 엄청 시키지 뿐에 이거 아이구야 이제 우세 속이 쳤다 보니까 아야헨드릭스나 어! 니가 니가 메라스큘라 뭐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 이거 마 좀비 메라 며칠 상당히좋네어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또 엄지님이네. 이번에 또.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회피 또 먹고 왔네. 어둠을 여섯 개밖에못 입혔고 와 근데 첫 번째 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덱들이 약간 의미가 없는 느낌까지 막 들어 그 뒤로의 실험들이 이게 의미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네 자 공부를 당했을 때 우리 의 헨드릭슨이 비로소 빛난다 공부리들은 와 진짜 세게 들어가지 봐봐 세게 들어갔지 이번엔 더 세거든? 그럼 세게 들어간 만큼 도트가 세단 말이야, 도트 들이 와우! 야, 핸드릭스라! 니가 여기서 임마, 니존재감은 네 영상각이 딱 찬데! 야, 이거 이제 빠직하면 다 잡아진다, 이거. 고수야, 니네 잘하면 되겠지. 죽는데, 이번에 야, 인내 뜬다, 임마! 야, 우리 핸드릭스는, 야, 핸드릭스는, 야, 핸드릭스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꼈나? 빠직 갑니다. 빠직 자석들아! 알겠나? 야, 핸드릭스는 필살기 만들면서 간다. 다이에나이 우리 죽일 수 있겠니? 그 정도 가지고. 다이나 죽일 수 있겠니? 뭐 점검 떴네 그래 점검이네 왜그러노 갑자기 아필각하고 오겠다 씨바 안치네? 킬이 안날 걸 알고 있었구만 그정도로는 킬이 안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참 핸드릭슨이 정말 공불댁 앞에서 지금 뭔가를 할수 있으려고 진짜 저 자리에 들어있네 아크당 자 괜찮아요 마지막입니다 맞을만 해요. 아이, 소멸 때문에 또 우리 핸드릭스 멋진 장면 나오려고 했는데, 이거. 갈아 뿌야 되겠네. 자, 어둠 입히고, 어둠을 좀 입히도록 할게요. 자, 92,000에, 어? 야, 쟤근탈이했나 그거 확인 안 했다. 136,000. 근탈이면 이게 삽된다. 어, 아니지. 속탈을 이제. 빠바바바박! 267,000. 근탈이쓰으면두 번째에 갈았어야 돼, 두 번째에. 자, 우리 라반, 요거 한대 맞아줘야지. 와, 144,000이라고? 더 크다. 빡! 오? 이게 쉽구만이, 삼성 이게 쉽구만인데. 물론 버프가몇개 없었지만. 자, 이렇게 와! 야, 우리 MVP 마신 핸드릭슨 인정? 우리 누가 우리 핸드릭슨한테 지금 핀잔 주고 그랬어, 지금? 야, 딜양 보이나? 67만 1000! 핸드릭슨이다, 이것이.